영어 미술 아트 키도가 제공하는 아 o n 파닉스.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미술과 함께 공부하는 파닉스 아트 수업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파닉스 D, 미술 영역은 dog입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 주세요. 좋아요, 구독, 벨 많이 눌러 주세요. 여러분의 사랑입니다. 영어 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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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 7세 어린이들의 반입니다. Green, no. Green, no. r e e n outside, no. Today, sunny, sunny, sunny, sunny. Green. Today is sunny, sunny today, right? We love lush grass. See, what does e a s o u n d like? See, what does e a s sound like? c K, K, c K, K, c K, K, cut, c u cut, c u cut, cut, u t h u t o u t h e w cut, cut, cut, c t c u cut, cut, cut, c t e n c a r e f u t l y o c a y c t cut, c c c t Thumb. Thumb. And... Can you do t h a t Okay. And... Use your... And... Walk. 영어와 미술을 접목해 언어를 배우고 있는지 잘 보셨죠? 와,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. 우리 영어 미술 선생님들도 어린이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수업을 하고 있답니다. 영어 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, 구독, 좋아요, 많이 눌러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교재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 아트키도 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간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. Bye bye